자 여기에서 진짜 헤리케인 은카 강화 갑니다 오늘도 한번 레전더리를 써볼건지 와 진짜 딱 영비피네요 진짜 인생 강화네 일단 5카짜리 요것들 사서 들어볼게요 몇 복인지 한번 봅시다 1복 되면 바로 그냥 깐다 2복 오케이 가보자 2복 아, 2복 안 되는데. 1복 가야 되는데. 1복으로 가면은, 진짜 그때쯤에 가야 돼. 2복은 안 돼요. 1복. 됐다. 지금 갑시다. 자, 이렇게 해서, 4 4.1? 어차피, 터뜨려도 된다라고 하셨던 것들 몇개 있고, 그거는 그냥 남겨둘게요. 남겨둘 진짜 이거 붙이면 역대급이다. 나, 추천 안 돼요. 혹시라 추천과 질찬 하신 분들 내심 음. 음. 좀 달려 부탁드릴게요. 나트만 4252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붙여보자 진짜 가보자 가보자 지금입니다 눌렀다 아, 오늘 감히 전처럼 그렇게까지 막 좋다라는 느낌이 안들었겠는데 눌렀습니다 진심으로 이브금 지루하니까 바로 한부금 키고 갑니다 제가 3,2,1 하면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아 진짜 이번에는 진짜 재활좀 붙자. 진짜 오랜만인데 제가 한번 붙어보자 3 2 1 자, 이겼죠 와. 와. 진짜 나 이번에 너무 긴장됐다. 진심으로. 와. 진짜 나 역대급으로 긴장됐어. 진심으로. 와. 진짜 엄청 긴장했습니다. 진짜 열심히. 와. 2200, 2020억. 와. 이게 저입니다. 어, 오늘만 두무치 셨어요 음. 와. 오케이. 오늘 맡겨 주신 랩필 님 너무 감사하고 강화 오늘도 붙여 버렸습니다. 네. 와. i